아까 다 먹었잖아. 오이 양배추 먹었지, 사료도 먹었지, 먹고 나서 또 오이랑 있는 추도무번이나 먹었지. 근데 왜... 먹었는데 왜 엄마한테 울렁해? 떠나서 커피밖에 안 마셨어. 우리 기분은 다 먹었잖아. 다 먹었는데 음. 왜? 우리도 먹었고 다 먹었는데 왜? 뭐 우유로? 뭐? 다 먹었는데 뭐더 달라? 뭐? 줘달라고. 아까 다 먹었잖아. 오이 양배추 먹었지? 파리도 먹었지? 먹고 나후 오이랑 양배추 두 번이나 먹었지? 근데 왜? 밖에 안 맞았어. 그분은 다 먹었잖아. 다 먹었는데 왜? 아들도 먹었고 다 먹었는데 왜? 뭐르러 어? 다 먹었는데 뭐더 달라고? 응?